집을 나왔다 운동하루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누군가에게는 요염한 자세 내가 하면 극혐 유해 동물을 퇴치해주는 리코더 공격 둘이 너무 붙어있으면 다칠 수가 있다 내가 아, 봐봐. 웬일로 말잘 듣네. 말잘 듣겠냐?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학고 없는 개토끼. 잠깐 가라고 진짜 가버리냐? 외로움에 리코더 한 곡. 마음이 급해진다. 개잡으로 가야 해. 넘어지는 소리 한번 찰지네. 물구나무서기도 턱걸이만큼 오래 걸릴 것 같다. 결국 이것도 몸이 가벼워야지 싶다. 다이어트, 만능주의, 모든 문제는 살 빼면 해결된다. 해변에 오면 최소 10분 정도는 가볍게 뛰어준다. 몸이 무거우니까 무겁게 뛰는 건가? 좋아. 개토끼는 아직도 삐져있다. 연계부터 시작한 턱걸이 이제는 한개 이상 눈 감고 한다 턱걸이 하는데 눈은 필요 없지만 전에는 눈뜨고 못했다 아, 하지 말라면 꼭더 하더라 어. 점점 친해지고 있다 하지만 결혼은 승낙할 수 없어 <웃음>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마늘밭 유산소 운동 공기 중에 황산화 작은 효과는 개뿔 공기 중에 마늘 성분이 1도 없다 거리가 적당해서 인터벌 조깅이 가능하다 나의 민첩성 발달 모습 무빙이 다르다 다이어트 맞는 살 빼면 빨라진다 물구나무 서기 연습 다리를 모아야 하는데 잘 안된다 왜 거꾸로 서니까 잘생겨보이지? 평소에 얼굴이 뒤집혀있다는 증거인가? 그래 거기를 그렇게 여기 말고 다리를 그렇지 잘했어. 지금은 안되지만 뭐든 하다보면 언젠가는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도 그렇고 모든 일은 시작하고 포기만 안하면 된다. 보고 있니? 너도 포기하지마. 잘 될거야.